고혈압 심장병 환자가 넘어져 두부 통증 호소한 적이 없고 사망 진단서상 사인이 심근경색 추정, 재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인천지법 2018 가단 22052, 2019나 715590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98년경 재사망특약을 가입하였고 보험기간 중 욕실에서 낙상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심근경색추정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낙상사고와 망인의 사망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구급활동일지에 따르면 119 대원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될 때까지 의식이 명료하였고 머리 부분에 통증을 호소한 바 없습니다. 이 사건 낙상사고 당시 왕인의 얼굴에 멍이 들어있었다거나 외상성 경막하출혈 또는 급성 경막하출혈이 발생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엉덩이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당상사고로 인해 외상성, 신균경색이 발생할 정도의 충부 충격이 있었다거나 늑골골절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요양급여 내역서에 의하면 망인은 이전에도 심장병, 고혈압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제의는 혈액검사 결과 심근효소수치인 트로포닌원이 상승되어 심근경색으로 추정하였고 망인의 심정지로 인하여 심근경색 확진을 위한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여 사망진단서에 심근경색 추정이라고 기재하였다는 것인바 위 사망진단서상 내용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나 증거가 없습니다.